짠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밀리언에 왔습니다 짜잔 타이틀곡 블랙메러를 함께 하게 되어서 오늘 저희가 환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시온 예. 거기에 안녕 예. 조그만 메러로 돌아왔네 예. 아. Oh, 오, 뮤리와 댄스 스튜디오 저희도 드디어 댄스작을 하게 됐어요 가 뭐라고 그랬어 댄스 비디오 이 정도로 좀 떨려요 아, 이 정도로 제 그토록 찍고 싶었던 이 비디오를 드디어 비디오. 드디어 오늘 잘생기셨네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요즘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뮤비 도단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뮤비 때보다 빠졌는데? 그래요? 네. <웃음> 약간 탯돌 어. 소우 같아요 어. 아, 권니 없는 아니, 진진으왔 왔다 <웃음> 아니, 방영아 찍어서 거니 찍힌 거야 권니다 음. 어? 한시아 갔다 니아 아니, 아 아니, 가니리니리니아 아니, 아가아아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맞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멋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미야, 미야, 미 1밀리만까지이렇게나 싶다 볼수 있는 날이 온게 너무 신기하고 반찬아 잘 먹으러 간식 지렁키 쌤 지미키 그리고 본블랙 사랑합니다 네.